해가 서쪽에서 들려나 연우가 스스로 일어났네 졸려 졸려 응? 드디어? 띠용띠용! 오늘이 무슨 날이게? 응? 무슨 날? 무슨 날? 야, 혼자 일어났나 보다 이제 그럴 나이도 됐는데 굳이 자는 띠용까지 깨워서 자랑은 무슨 날이냐 하면 바로바로 바로 내 생일 하루 전날 하하하 띠용은 황당하다 생일 전날에 생일보다 더 들떠있는 연우 모습이 내일이면 엄청 큰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끌거고 더 엄청 큰 선물들도 잔뜩 잔뜩 받을거고 연우는 주로 엄청 큰걸 좋아하는구나 완전 완전 엄청 큰 피자 콜라도 사달라고 할 거다. 꿈도 엄청 크네. 눈 뜨자마자 이러니 띠용. 오늘 엄청 피곤하겠어. 이제 이제 열다 시간 남았다 내재이 빨리 가라 시간아.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열세 시간 남았다. 어허 내발.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흠 전에 짜장면 시킬 때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어, 아직도 우와. 9시간이나 남았어 우와, 하루가 이렇게 길줄이야 또 자겠다 너희들 내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저녁도 안 먹고 있는데 적어봐 우리 딸, 엄마가 좀 늦었지? 엄청 큰 케이크 사왔어. 우리 연우 오늘도 기다리다 꿈나라로 먼저 갔네. <웃음>